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오딘의 개발자 노트가 올라와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7월 20일 개발자 노트는 7월 28일 날 업데이트 되는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오딘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8일 수요일 업데이트 때 처음으로 추가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길드 던전 공격대 시스템 그리고 길드 경매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길드가 이제 뭔가 를할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길드 던전에 관한 내용인데 길드 던전은 우리 파티 던전 있죠? 파티 던전의 길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담겨있지 않지만 개발자의 의도를 봐서는 어, 길드 던전으로 4명씩 파티를 짜서 도전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그 길드 던전에서 나오는 기록으로 이제 다른 길드와의 또 경쟁을 통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스 처치할 때 나오는 뭐 딜량 점수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길드간의 경쟁을 또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스레이드죠. 길드 보스레이드인데 이름을 공격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규모 파티가 아닌 레이드 단위로 참여해서 길드끼리 이제 아이템을 먹는 그런 던전인데 여기서는 최대 몇 명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길드원 전체가 아마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가 못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인원을 위해서 이제 길드 경매 시스템 공격대에 참가한 분이 어 중복 아이템이 떠서 나한테 필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땐 이제 길드 경매를 통해서 다른 유저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전날인 27일날 한번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제 아바타, 탈것의 합성 업적 추가가 되고요 어, 신화 아바타와 탈것의 교체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바타와 탈것의 합성 실패 횟수에 따라서 상위 등급의 아바타와 탈것을 최초 1회 에 하나여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은 개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8월달 업데이트 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성과 관련된 업적은 영웅, 전설, 신화 등급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30렙만 지금 받는 거 어, 그걸로 이제 합성에 실패 도전해서 확정 영웅 얻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만큼 영웅 가격이 싸지겠죠 계정값이 떡나가는 소리가 또 들리고요 나중에 가면은 한 8월 중순이나 9월달쯤에는 그냥 영웅 아바타 들고 있는 계정으로 구매를 하시고 스타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화 등급의 아바타와 탈것은 현재 어게될 경우에는 교체 기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신화가 한 가지니까 탈것 같은 경우는 신화가 뭐 아직 한 개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내 클래스가 아닌 경우 이게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교체 비용이 몇다야할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합성의 업적 실패 보상은 이제 오픈 이후부터 업데이트 전까지 누적된 개수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어 부캐작 30렙 찍고 네 중복 희귀 아바타로 영웅 도전한 거 거기에 대한 실패도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어 꾸준히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냥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 이제 편의성에 대한 시스템인데 자 아이템 멀티 강화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까지 수집에 넣을 템들 강화하기 위해선 한템 한개씩 강화를 눌렸어야 했는데 여러템을 동시에 한 번에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왕 추가할 때 안전 강화까지 한 번에 건너뛰는 기능도 같이 추가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이 없어가지고 동시에 여러 아이템만 강화되는 기능만 일단 생길 것 같고요 안전 강화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브루탈 상태일 때도 물약을 살수 있도록 암상인 a 피지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브루탈 상태의 패널티인데 아, 대신 마을에 있는 상점과는 다른 구성, 다른 가격으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 쪽은 더 비쌀 것 같고요 다른 구성의 아이템이 어떤 게 파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브루탈 상태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되면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 보스의 이제 밸런스를 또 조정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 거미와 라이너로 이렇게 두 가지가 패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이제 하향 패치를 조정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보스 몬스터가 지나치게 강해서 플레이에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 어느 시점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데 그냥 장판 피하게 해주세요 네. <웃음> 이 부분은 그냥 장판만 피할 수 있으면 은 밸런스 바로 조절됩니다 이걸 가장 간단한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자 그리고 각 클래스별 이제 플레이 난이도에 대한 밸런스 조정 계획이 실행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이제 근거리죠 워리어와 어쌔신 근거리 분들이 사냥 힘든 거 과연 그 부분이 해결이 될지 솔직히 이 부분은 모든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건데 이게 좀 해결되기가 힘들긴 하죠 몬스터 사냥시에만 뭐 근거리 캐릭터가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거나 뭐 그런 식의 패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사냥 면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딘의 밸런스 방향은 지금 기존 스킬 개선을 하고 새로운 스킬을 업데이트에 맞춰서 추가한다고 합니다 어 이게 <웃음> 스킬을 추가하긴 하는데 기본 패시브가 네, 기본 패시브가 바뀐 걸로 적용돼야지 추가로 얻는 no. 스킬로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은 아 어,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트 계열에서는 힐 스킬이 본인 HP에 따라서만 사용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스킬 데미지 관련해서는 수치 조정과 컨텐츠 업데이트로 개선될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이 부분 추가할 때는 파티했을 때 우리 타겟 우리 파티원들 타겟을 누르고 또 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파티 플레이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텐데 현재까지는 어, 타겟 힐 그런 게 없죠. 무조건 내 HP와 비교해서 HP가 낮은 팀원을 힐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 이 부분은 타겟 파티원들 원하는 파티원 길드원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힐만줄수 있어도 절반은 성공했다 보거든요 어,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안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패치할지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희귀 패시브 스킬에 획득처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고 획득이 좀더 용이해지도록 획득처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이제 워리어의 패시브 부분과 프리스트의 힐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모든 클래스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지속적인 밸런싱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재 상향이 필요한 두 캐릭터를 먼저 언급해 준 점은 잘한 짓이라고 생각 들고요 자그 다음은 영웅 장비 밸런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희귀급 7강 정도가 영웅보다 더 좋다는 평이 있어서 영웅 제작보다는 희귀 등급의 고강을 노리는 게 많죠. 어, 그래서 지난 14일날 첫 업데이트 영웅등급 방어구에 이제 방어력 상향이 있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이제 옵션 수치나 변경을 통해서 이제 영웅 장비가 좀더 좋도록 바꿔나간다고 했고요. 드디어 지하 과목 7층에 대한 이제 개발자의 의도와 이제 개선 방향이 나왔고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7월 28일부터는 전투력 제한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랩제는 일부러 걸지 않고 전투력으로 제한을 건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닌 28일부터 업데이트 되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7층에서 계속 레벨업 꼴을 빨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결과가 너무 좀 늦게 나왔죠 랩차가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조금 손해보는 시스템인데 일단은 바로 막지 않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정된 일이라서 그래도 전투력이라도 제한을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어떻게든 파티 만들어서 저도 실청해서 레벨업을 일단 땡겨야 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들, 새로운 던전이 추가된다고 하고 자 동일명을 가진 서버들끼리 만나서 던전을 돌수 있는 월드 던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대에서 최강길드를 가릴 수 있는 월드 공선전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동일명을 가진 서버, 앞에 뭐 오딘1234 이렇게 따졌을 때 앞에 있는 오딘 이렇게 가진 서버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약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던전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요. 던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되는 PVP 컨텐츠가 좀더 이제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월드 공선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리니지와 다르게 충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과연 오딘의 공선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7층이 막힌다는 점과 아바타, 실패 업적이 추가된 거. 이 부분은 지금 무소가금들도 뭔가 도전욕구가 생기게 되는 아주 훌륭한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업데이트인 7월 28일 때또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